삼초 안에 좋습니다. 네, 됐어 그러면 나온도 이꼴 보였냐? 그럼 모자이크 해줘. 설화는 <웃음>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접수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은요 어, 포항 대게입니다. 어, 저랑 같이 이제 풋살하고 있는 아우가 굉장히 좋은 업체가 있다 저 시켜 먹는데 맛있고 사유질도 좋고 그 사장님께서 양심적으로 장사를 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아서 한번 제가 주문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포항 대기이고요. 그리고 가격은 이제 킬로에 지금 6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마리 1 5 k g 로9만 어, 원에 좀 구매를 했습니다. 베이비가 좀 별도로 있는 게좀 아쉬워요. 그래도 뭐 맛만 있다면 또 우리가 베이비 정도 더 쿨하게 또 쏴줄 수 있으니까 네, 한번 시켜봤습니다. 이제 저서 보내주셨더라고요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한쪽을 쓱 잘라서 최대한 살을 살린 다음에 오, 살 수율은 지금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. 보시면 지금 살 수율은 살 수율은 좀 좋습니다. 자. 사사사! 음. 아 홍게를 먹을 때좀 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 짠맛이 일도 없네 진짜 집에서 쪄 드시기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쪄서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살은 지금 거의 꽉 찼어요 음. 수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살이 물렁하지도 않고 단탄한 게응 음. 음. 팔리네. 살이 이렇게 좀 붙어있구나. 이쪽 안으로 아, 이거 까칠 때 항상 손 조심하시고 장갑을 끼시면 이제 좋은데, 음. 잘못하면 이제 껍질에 다칠 수 있으니까. 이 젓가락으로 해서. 음. 아우, 한게맛은좋네요이 부분도 버리면 안 되죠? 먹어야지 다. 음, 이렇게, 이렇게 빠지는 거. 음. 알뜰하게 다 먹어야지. 귀한 건데. 이쪽 아래쪽 발은 조금 빈살이 좀 있네요. 이쪽 살은 거의 살이 거의 꽉차 있는데 여기는 조금 살짝 비어 있어요. 한 80%, 80% 정도 있고. 좀 빠진다, 빠니까 에이, 자르자 음 아, 집게발 맛있다 고거 3초 안에 줬습니다 네됐어 그러면 나 엉덩이 꼴 보였냐? 그럼 모자이크 해줘? 사사사 사, 사. 음, 한 방에 나왔어. 아, 야, 거의 이거. 야, 내장이랑 살수율이나 이런 맛이 거의, 거의 한박달되게급 되는 것 같은데요. <웃음> 음. 와, 내장, 이거 밥, 밥 넣어서 먹어야겠다. 음, 밥이 있나? 밥이 없네. 아, 쌀도 없고, 그냥 한번 먹읍시다. 봐봐, 아, 야, 이거 진짜다. 어. Oh, yeah. 젓가락을 좀 후벼가지고 빠니까딱다 나오네 음. 아...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후벼가지고 대사가 안 나오고, 먹는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맛이, 아. 좋아 좋아 좋아 아다 황금같은 토요일에 마홀로 집에서 대게를 먹고 있네 내 불통 어디갔니? 진짜 짜지 않고 살수율도 좋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이게 진짜 울진에서 박달대게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. 살수율도 꽉 차고 또 짠맛도 좀 덜하고 담백하고 정말로 좀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다면 한 가지 아쉽다면 제가 집에 쌀을 구비를 안해놔 가지고 비벼 가지고 이제 좀 보여드리지 못한 이 부분 아 게딱지에다가 밥 해가지고 먹은 거좀 보고 싶 부으셨던 분들 아,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